여기에 이렇게 행사 부스나 아니면 뭐 공연하는 무대들 많이 즐기고 계신가요? 아네 어,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. 아. 너무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요.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. 아 우리 고생도 많이 해주셨고 너무. 짜인색게 준비 잘 해주셨다고 하는데, 그러면, 어, 여기 둘러봤을 때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아저 어 지금 어린이들 공연하는 게 제일 인상 깊었는데요. 어린이들이 저렇게 준비해서 저 공연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, 그거 이제 공연하는 게 너무 예쁜 모습 보고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. 이번에 아동권리주관 행사를 대표해서 저희가 이렇게 부스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많은 분들또 찾아주셨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아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아동에 대한 다른 시점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.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는 그 친구의 권리를 어, 존중해주지 않은 거예요. 맞다, 맞아요, 틀려요? 맞아요. 정답 오 맞아요? 맞아요. 정답입니다. 생존권, 보호권, 발달권, 역세권. 자 정답 맞으면 오, 틀리면 X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들어주세요. 자 정답은요 뭐라고요? X. X. 정답입니다. 오. 아동은 초등학생인 십삼 세까지를 말한다. 맞으면 오, 틀리면 X. 하나, 둘, 셋! 엑스! 우리 친구들 정답 맞나요? 네! 맞습니다, 막수.